아리랑 <웃음> 아리아리랑 하면 경근해지잖아 반박해봐 <웃음> 반박시 매고 <메고 넣어. 웃음> 아 이렇게 날묻어봤나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여자 가 남자 노래방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X축은 멋이고요 Y축은 무드이고요 이 데이터는 저희가 인근 20대 초반부터 중반의 여성분들에게 리서치를 해서 표로 만들어서 한번 컨펌을 받은 내용입니다 Y축은 무드고 X축은 멋이에요 무드는 있지만 멋 없는 게 있고 멋은 있지만 무드가 없는 게 있어요 검정 색깔맞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알수 있는 거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고해 아닐까? 아 근데 고해는 엄청 옛날부터 국룰이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럴 것 같아 고해! 밑에 고해! 왜 밑에? 무조건 고해지. 어찌 합니까? 그게 뭐야? 어떻게 할까? 고해! 고해! 아! 아! 야, 이거 최악이지, 이거 최악이지. 아, 이거 최악이야, 이거 최악이야. 아, 용서해주세요. 어, 제가 너무 싫어요. 부으면 안 돼. 금지곡이에요. 이건 직접 임자범님이 불러도 진짜 <웃음> 어, 수습이 안 돼. 이런 노래를 비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노래인데, 아, 이거는. 이소리전당 같은 데서 불러야 돼. 노래방에서 부르면 안 됩니다. 이 가사가 왜 미치지? 여자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남자들은 노래방 가면 떼창하잖아요. 그게 뭐 최고인 말하는. 건 뭔지 알겠어요. 어디서 병 버르장 그러니까. 나 겁나 멋있을 거 같은데 남자들 다 모여 가지고 어디서 배병 버르장 머리 네가 그래 안그래 하고. 어디서 배병 버르장 머리. 그래. 아 그래. <웃음> 어, 어디서 배병 버르장 머리. 그래. <웃음> 그래. 아, <그래>. 그러네 <그래. 웃음> 몰라. 왜 몰라? 몰라. 뭐 저기는 안 돼. 이거 몰라? 랩을 잘안 들어. 머시맨놈. 버르장놈. <웃음> 저노 엄청 유명했는데 저 노래 축가로 되게 많이 불렀었는데 그대라는 사치 그대라는 사치는 너 <웃음> 뭐란단 말이야 그림 같은 집이 그렇, 로트해요 그림 같은 집이 <웃음> 내가 그렇게 뽕짝처럼 불렀어요? 시 <웃음>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무슨 요즘 별거예요? 아파트 시세가 평균 9억이에요. 저 거죠. 뒷노래 살리는 사람 진짜 없거든. 뒷노래 노래방 가서 부른다. 용감한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살리는 사람이 뒷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인스타그램 부르는 친구들 몇명 봤거든요. 다그지같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웃음> 저멋 뭐 최고봉 뭔지 알아요. 아리랑. <웃음> 아리아리랑 하면. 경그레지잖아 한국의 얼. 현대의 무드는 아니지만 멋있잖아. 한국의 얼. 멋있... 반박해봐. 반박시 매고 노. 아 이렇게 날묻어갔나 아니, 랑 진짜 아니야? 아니네. 뭣! 옹 a 야어 n g h 옹 r 야 o 도 간다 옹 s 야 e go Ong here. Tell the ganda o 진짜. here. Ong here. Other she go. I'm not 아, 힌트, 힌트, 힌트 없나? 아, 오른쪽 밑에는 락입니다. 우리동네 막대장에서 불렀던... 어? 아 잠깐만, 삐리 올것 같은데? 남성 두 분이고 더크로스? 맞나? 어. 더크로스에 아, 왜? 왜 제목을 어렵게 지었어요, 더크로스? 제목 쉬워요. 제목 쉬워요? 네. 아, 더크로스에 Don't cry. 정답! So you don't cry for me 세워지 나도 남편하지 않아 t cry. 좋답 따단 따단 따단. 근데 이 노래는 레전드긴 했어요. 근데 함부로 부를 수는 없었던 노래. 이런 노래는 예술의 전당 말고 홍대 놀이터에서 부르는 게 정말 많죠. 홍대 아, 놀이터에아 네. 감이 안 와. 이딱올것 아, 같은데 들으면 무슨 뭐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아니까. 이럴것 같은데. 아티스트가 나올이에요. 나올? 아나 알아 잠깐 들어봐. 어, 잠깐만 그거 불러. 봐어탄탁페나 나올의 우리의 추억 우리의 만남. 아아 아, 잠깐만 아, 나 머릿속에 사짝 스쳤는데 아아 알았어요 비읍 붙자마자 나월의 바람 기억 정답 아 아, 진짜 왜 바람 아,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아티스트가 있다는 걸 정말 찬양해야 됩니다 아, 격 이... 아, 진짜 잘 부를 것 같아요 저요? 키 내리면 하면 될 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혼 너무 높아 이거 오래된 노래는 뭐예요? 오래됐어요? 음, 저것도 남자들이 많이 불러 솔직히 이 노래 솔직히 띵곡이죠 스탠리 에그의 오래된 노래 저, 저 엄청 좋아해요 모든 저섬타운 있던 여자분들이 노래방 가면 항상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웃음> 여러분 그 남자분들은 잘 기억해보세요 여자분들이 정말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 근데 나는 좋아하는 거 노래 하나 있어 어떤 거? 메리 미 여기 없나요? 지금 여기 메리미 안 보이거든? 근데 분명히 뭐, 있어 그럼 이게 <웃음> 메리 미는 무조건 있을 것 같았어 내가 아, 아, 메리 미? 아니 아니 그.. 마크툽? 메리미어 얘들아! 들어봤다 응. 이거 들으면 난그방생으로다낭방 메리미 <웃음> 파는 건줄 알았어 낭방 메리미 알 <웃음> 그래 저게 없이가 없거든 오늘 아 진짜 최고 청운 노래 중에는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뭐예요? 무드만 엄청 높은 거? 어. 살풀이 <웃음> <웃음> 노래예요! <웃음> 무드! 달달한 노래라는 거겠죠? 느리고 잔잔한 노래? 들었을 때 어머 할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거 <웃음> 오빠 장범준 노래가 하나도 없다? 와 매섭다 솔직히 장범준 하나쯤 있을 것 같거든? 여수 밤바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냐? 설마 있어요? 여수 밤바다? <웃음> 다른 게 있나 보다 처음엔 사랑이 <웃음> 또다시 영원해 버스크 버스크 노래? 보스카 보스카 처음엔 사랑이었는데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정답! <웃음> 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구했지 노래방에서! 축결를 <웃음> 빌려 위하는 뭘까요? 발라드인가요? 그러겠죠? 근데 이 노래는 본인이 안 물러든지 떠버렸어요 <웃음> 아, 어, 아, 뭐야? 아 너, 또 모르겠어 아 <웃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야 그렇게 사람 설레게 하지 말라니까? 아, <웃음> 아 몰라 아 요즘 그분 되게 유명해서 최준님 커피 한잔 할래요? 어디야? 역시 노래인 몰라요. 영화 어바웃타임의 프로포즈 같은 그런 느낌?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 몰라. <웃음> 아 사람들은 아실 거야. 사람들은 아실 거야. 한국 아저더 메인이. 저 근데 그거는 힌트 드니까 너무 쉽다. BTS겠죠. BTS 피땀눈물. B A. 봄날. 봄날? 정답. 아 유지가 띄워주시죠. 네. 아, 아 진짜. 오, 아 근데 봄날 진짜 좋아요. 봄날은 아, 가사가 너무 좋아. 보고 싶다. 어? 들어봤던 맞다. 것 같아요. 야 저는 정말 생각 안 하고 노래 듣긴 들었구나. <웃음> 나는 요즘 설레는 건 취기를 빌려. 너무 발라드보다는 적당히 달달한 노래가 더 설레요. 아 그래서 나는 취기를 빌려. 마음에 드는 분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물어보면 좋을 것같아 상대방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일단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무거나 좋다면 하은 풋풋한 느낌? 치기를 빌려 같은 풋풋한 느낌이 좋을 것 같고 헤어지는 응. 날, 아니, 오늘 이런 거. <웃음> 이런 거 보는 <웃음> 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여자가 신고가는 남자 노래방 리스트 알아보기 대 성공.